돈가스 찝어줄까? 슈우우우우! 얍! 어우, 정신없어. 슈우우우우! 맛있게 드세요. 해, 해. 아, 궁금해. 어우. 아니, 돈가스 맛있어요? 엄마가 다음에 생선가스도 한번 해. 살... 해 줘볼게. 응. 엄마가 김이랑 맘마도 싸줄대요. 짜잔! 응. 누구를 위한 식사인가 짜잔! 알았어. 응. 한가 먹고 싶을 때 먹어. 어, 우리야. 어, 나 오늘 왜 이렇게 못생겼니? 얘들아. 뭐했어?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뭐 둘이? 얘들아, 둘이 뭐하니? 김우이 e r s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응. 안녕히 가십시오. 우리 안에 그렇게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면 안 돼요. 난 이렇게 초췌하면안 돼요. 밥도 먹고, 김도 먹고, 응? 고기도 먹고, 골고루 먹어야지. 밥이랑 파피랑 맛있게탈타투자 Hey, hey, hey. 아, 으음 <웃음> Hello. Oh.